안녕하세요 음악하는여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건데요 음, 어, 턱도 정말 할 얘기가 많아서 아마 이 강의뿐만 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시리즈별로 이제 차근차근 좀 해결해 나가는 영상이 많이 업로드가 될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턱이 왜 노래할 때 이렇게 말썽꾸러기인가 턱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노래를 부를 때 입을 벌리잖아요. 이 입을 벌리면서 어쩔 수 없이 턱과 그 입의 모양이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입을 움직이면 턱의 관절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 입을 턱을 많이 이렇게 쓰지 않고 노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입을 정말 많이 크게 열면서 턱도 이렇게 많이 떨어지거나 시 이렇게 벌어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 어떤 면에서는 고음을 내거나 우리가 소리를 크게 낼때 입을 이렇게 답답하게 열면은 어, 조금 소리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입을 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때에 따라서 이 턱을 어떻게 열어주느냐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 한가지 여담인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제가 깨달았던 부분을 들 여러분들과 먼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턱이 약간 나왔어요 아래턱이 제가 부정교합이거든요 부정교합이 윗니가 대부분 사람들은 아랫니를 이렇게 탁 덮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윗니랑 아랫니가 이렇게 딱 맞닥뜨려져 있어요 딱 이렇게 팽팽하게 이게 심하신 분들은 이제 아래턱이 더 나오면 더 이렇게 턱이 나온 형태가 되는건데 저는 이게 어렸을 때 너무 컴플렉스여 가지고 교정을 계속 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교정을 계속 못받고 못받고 미루고 하다가 다 커서 이제 어른이 돼서 미용에 더 관심이 생기고 해서 이제 교정을 상담을 받아 봐야겠다 하고 치과를 갔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치아를 안으로 넣을 수는 있지만 아랫니가 들어가면 여긴 들어가고 여기는 오히려 더 나와보여서 미용적으로는 엄청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데 괜찮겠냐는 거예요 저한테 윈, 윗. 위에 치아가 이렇게 많이 돌출되신 분들은 교정으로만 해도 입이 싹 들어가면서 되게 예뻐질 수 있는데 아랫니 부정교합을 하는 거는 제 경우는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양악수술을 추천하시는 거예요. 한번 상담 받아보지 않겠냐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원한다면.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는 양악수술하는 병원에 한번 가봤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지 않고 나와서 지금 이대로 잘 살고 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있어요. 저를 상담을 해 주시는 그 선생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뭐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아래 턱은 세 조각 내시고 위 턱은 뭐두 조각 내셔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헉, 너무 듣기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들었던 포인트는 뭐냐면 윗턱과 아래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악과 하악 두가지를 합쳐서 양악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양쪽이라고 해서 양악인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음. 그러니 제가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턱을 강조할 때 항상 이 아래턱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 아니라 턱이 두가지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근육을 쓰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음, 예를 들어 제가 강의에도 있었지만 광대를 들고 뭐 이렇게 하는 행위도 사실 위 턱이라고 인식을 하면 더 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 무조건 여기 아래 턱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아래 턱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고생이신 분들도 진짜 많죠 그 해결 방법도 어,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차츰차츰 어... 고음을 낼때 사실 턱에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어 그냥 우리가 편하게 말할 때는 어려움이 없죠 그리고 노래할 때도 내가 편한 그 음역대에서는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힘을 주지 않습니다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데 대부분 어느 때 힘이 많이 들어가냐면 뭐 고음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어려운 음을 만났을 때어 그럼 그러면서 또 호흡이 딸릴 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있는 힘을 다 써서 그 소리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턱, 뭐 목, 혀, 가슴 이런데 힘을 왕창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할때 턱을 도대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턱에 힘을 빼야 되겠다. 어그 턱에 힘을 빼려고 하면 그럼 빠집니까? 또 그게 잘안 되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턱을 아래 턱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고음으로 낼 때는 우리가 사실 이 위의 근육들을 많이 써야 하거든요 응. 어쨌든 턱을 해결하는 것은 고음과도 관계가 깊어요 아래 턱 뿐만이 아니라 이위 턱을 사용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자 그냥 윗니 이 얼굴 윗부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상악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생각해보세요 어...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 보시면 노래를 고음을 막 이렇게 환상적으로 내실 때 보면은 입을 크게 벌리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무턱대고 아 이게 영국를 그냥 아 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한번 우리가 관찰해보면 이 윗니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다 들리면서 영국에까지 들리면서 아 이게 거의 윗니가 다 보이는 시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어.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안하고 계속 이제 영국에 뭐 어떻게 들지 뭐 턱에 힘을 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음, 노래 잘하시는 분들의 영상을 보면서 저 사람의 어, 페이스 근육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하시는 것도 공부가 많이 됩니다 음,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이 기회에 본인이 상학과 하학 중에서 어떤 부분을 더 많이 쓰시는 지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 발견을 했어 생각보다 내가 이 위에를 잘안 쓰는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내가 여기를 막 들려고 하는데 그걸 하다 보니 또 과하게 여기 또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차근차근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턱에 내가 뭐 상하기든 하하기든 힘이 많이 들어가서 이걸 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냥 무작정 힘을 뺀다고 해서 그게 다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 힘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어, 지금 제가 말을 할 때도 최소한의 힘이 작용하면서 성대가 부딪히고 있고 그 힘으로 지금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목의 힘을 아예 빼면 저는 말할 때야 이렇게 성대가 부딪혀지지 않겠죠. 노래도 마찬가지고 고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더큰 압력을 필요로 하고 성대에 그 부딪히는 부분이 마찰이 더 비벼지는 게더 짧고 강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힘이 빠지고 아예 빠질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어, 어느 정도 필요 이상으로 넘어가서 내가 이제 뭐 너무 힘을 많이 줘 가지고 1절 부르고 너무 힘들어서 못 부르시겠다든지 아니면 노래를 너무 조금밖에 안 불렀는데 금방 기운이 떨어지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발성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한번에 힘을 다 빼려고 하시지 말고 어, 하나씩 깨달아 가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턱에 힘을 빼는 거는 여기를 다이렉트로 빼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시도를 해서 어, 그쪽으로 생각하다 보니 이게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리도록 한번 이번에 강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시죠?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찍으면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턱을 여기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이 부분도 턱의 일부다라는 거를 더어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소리를 내다보면 은이 고음을 내기 위해서 이 머리를 막 뜯어라. 막 여기를 막 이렇게 이렇게 잡아 뜯어서 이렇게 돌려서 내라. 뭐 별의별 표현이 다 있죠. 잘 보시면 이 상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말을 할때 이빨 보이게 불러야지 광대 들어. 그냥 이거 이 설명보다 상악이라 하면 보세요. 턱이 여기서부터 아래턱이 어금니부터 여기까지가 다 턱이죠. 그럼 상악은 여기 앞니부터 이 앞니, 이 윗니에 있는 이 끝에 이 어금니까지가 다 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악을 든다라는 면은 이렇게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더 같이 들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걸 인식을 하고 노래를 하시면 어, 더 좋은 소리의 포인트를 잡아 내시는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턱에 고민이신 분들 앞으로 강의 기대해 주시고 어, 우리의 턱이 이두 부분이 있다는 라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어, 나는 이쪽 근육들은 이쪽 턱의 근육은 잘 활용하고 있는지 네, 한번 체크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강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턱 시리즈 어, 제가 도움이 되는 한에서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한 여자였습니다.